옆면 살포도 가능하고 관주도 가능하고 뿌리기도 가능하고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칼슘과 질소와 칼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영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비싼 영양제 돈 주고 사십니까? 이게 <웃음> 바로 영양제입니다. 식물한테 가장 필요한 칼슘, 그죠? 네.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미량 성분까지 이렇게 빈 병에 물만 담으셔서 쉽게 쉽게 밑번이면 아주 좋은 영양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웃음> 네. 이게 얼마죠? 만 오천 원. 자만 오천 원이면 보통 영양제 일 k 로 정도 됩니다. 네, 일 킬로 한병 가격이죠. 갈슘제 일반 보통 갈슘제 한병 가격. 요거 하나면 거기 몇개 나오죠? 몇 박스. 몇 박스. <웃음> S M 팜 슈퍼 추비. <웃음> 이게 과연 물에 얼마나 잘 녹는지 요거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실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웃음> 과연 이거를 물에 넣었을 때 얼만큼 잘 녹는지 물은 지금 찬물입니다 찬물 짬 넣어보시죠 네 지금 슈퍼추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물 속으로 이렇게 잘 녹아야 좋은 점이 뭡니까? 물에 잘 녹아야지만, 잘 녹아서 이물질 없이, 이렇게, 물에 녹은 양분들이 흡수가 잘 되겠죠. 네, 이물질이 생긴다든지, 꺼기가 낀다든지, 그렇게 됐었을 때는, 그 흡수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장물을 줬었을 때. 그러니까, 그, 관수했을 때? 네, 노즐 막힘이라든지, 점조 호수에 막힘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위험성이 또 많이 높고, 음. 안 녹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안 녹는 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입니다. 농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과 그런 기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밑에 자 밑에 지금 이렇게 지금 슈퍼 추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 추리. 자이거는 흔들어 보겠습니다. 쉐키, 쉐키. <웃음> 쉐키, 쉐키. <웃음> 이게 얼마만에 해서 먹을까? 어우, 이거. 소주 좀 먹어봤는데. <웃음> 쉐키, 쉐키. 쉐키, 쉐키. 어우, 지금 뭐. 이게 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압축을 좀 시켜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가루로, 이걸 가루로 내서 먹기면 금방 빨리 먹겠죠. 그렇겠죠? 입자를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좀 시간이 어, 걸린다. 아, 조금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빨리 넣려라 그러시면 갈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거의 다 녹았네요. <웃음> <웃음> 네, 실시간입니다. 자, 보십죠다녹았어 보이십니까? <웃음> 이야 깔끔합니다. 아니 이렇게 물에 잘 넣는 것도 비결인데 이제, 이게, 그, 질산 칼슘을, 이제, 원, 재료로 사용해서, 질산 가리와 질산 고토, 붕소, 아연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점적으로 녹여서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고요 이제, 지금같이, 오늘 39도까지, 29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날씨가 29도, 내일 30도까지 올라갈 때, 이럴 때, 뭐, 마늘, 양파, 감자,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칼슘, 그 다음 규산, 이런 종류들로 그 작물들한테 살포를 해 주시게 되면 이 뜨거운 날씨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작물들한테 그 스트레스 회복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비싼 영양제 돈 주고 사십니까? <웃음> 요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식물한테 가장 필요한 칼슘. 그죠? 네. 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미량 성분까지 이렇게 빈병에 물만 담으셔서 식기 식품 밑번이면 아주 좋은 영양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웃음> 네. 농가 농갑이 절사 마시고 네. 비료나 이런 비싼 영양제 사는데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요 s f 팜 추비 요거 치다가 남으신 거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슈퍼 추비 1kg면 보통 우리가 물에 이렇게 용에 되어 있는 이런 영양제들 1kg, 1L짜리를 몇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웃음> 이게 얼마죠? 15,000원. 자, 15,000원이면 네. 보통 영양제 1kg 정도 됩니다. 네, 1kg 한병 가격이죠. 칼슘제 1번 네. 보통 칼슘제 한병 가격. 요거 하나면 거기 몇개 나오죠? 몇 박스. 몇 박스. <웃음> 네. 엄청나게 돈이 절약됩니다, 여러분. 네. 네. 슈퍼추비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그 저, 돈도 절약하면서 좋은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거 네 맞습니다 오늘 슈퍼농부가 또 새로운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네 저는 이런식으로 게이 녹혀서 <웃음> 지금 양파라든지 감자 뭐 마늘 다 옆면 살포를 해서 그 여러가지 성분들을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음. 뭐 그래도 너무 잘 크고 연면 살포도 가능하고 관주도 가능하고 뿌리기도 가능하고 요즘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마늘 양파 감자 연작물에 칼슘과 질소와 가리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영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때 연면 살포를 하셔가지고 어 칼슘이나 규산 같은 걸한 번씩 넣어주면 대공도 힘이 생기고 뿌리가 또 튼튼해지는 역할도 할수 있겠죠 아 슈퍼츠비를 물에 녹여서? 물에 녹여서 지금 한번 줍니다 몇리터되래요거 3000리터 탱크입니다 아, 거기에 지금 3, 3 네, 예, 3kg. 3kg 정도에서 꽉 채워서 주면 1,100을 이렇게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쏘지는 말고 위로에 들어, 들어, 들어, 들어서. 아, 약간 위에서 밑으로 깔아앉게. 아, 위에서 으로 따라갈게. 네. 직접적으로 쏘면, 이, 당착, 압이 떼서 당착은 합니다. 슈퍼추비가 들어간 영양제를, 칼슘을 지금 뿌어주고 있는 데니다 칼슘. 칼슘, 마그네슘, 질소, 이, 장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네. 슈퍼주비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조각선물 세트에요. <웃음> 가격도 싸고. 네. 뭐 제가 여러가지 비싼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해보고 해봤지만 뭐 가성비 중에 이거만큼 <웃음> 좋은게 별로 없습니다 싼 것뿐만 아닙니다 네 <웃음> 가성비가 완전히 지금 뭐라그래 가성비 아주 그냥 끝판왕 가성비의 하이엔드 끝판왕입니다 이게 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뭐 일반 그 영양제 판매하시는 분이나 농약사분들은 엄청 저를 미워하실수 있겠지만 농가분들한테는 엄청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웃음> 슈퍼농부가 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연면시비 해가지고 키운 양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마늘 네, 네. 요런 것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사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웃음> 네. 네. 비싼 영양제 안 씁니다. 네. 이런 거 지금 슈퍼시비 네.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대기업에 줄을 설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정말 돈 적게 드리고 돈 많이 벌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시세가 비쌀 때도 있지만 가격이 엄청 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분들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를 이렇게 못 받으시는 그런 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 농산물 생산에 그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할수 있는 거랑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제가 가르쳐드려서 그거 한다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웃음> 자,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 SM팜 슈퍼추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한국 농산 TV는 우리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